자, 지금 한참 자, 로고 지금 붙이고 있는 작업입니다. 네. 모니터 40장은 다 연결했고 엠비 네, r 쪽 모니터하고 자, 로고 다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예. 영상을 예. 올리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아. 하겠습니다.